예.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 기초 밑에다가 깔아 놓은 만 봐봐요 시킨 잡고 깔아 놓은 거이런거 그래서 단차가 여기가 많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 저쪽은 별로 더 높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많이 공부하는데 공강 오는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너무 양쪽으로 다 잡아줬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가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여놓고,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이게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지금, 지금, 만들어놓고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게 밑에 MD가 있어가지고, 올롱울렁핸드선 치더라도, 어, 이것이 올라갔을 때 움직이면은, 실제로 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니음자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받쳐준 거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테크모부도보시면요 테크모크 이쪽을 보시면요 이걸 다 뜯어버렸는데, 뜯어버렸는데, 아까 이걸 갖다가 이, 이 방구목을, 방목을 하면은 틈새가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틈새가. 그래서 이걸 딱딱 붙여서 하면은, 어, 틈새가 보통 한이 정도면 1 0 5mm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틈새가 차이가 나면은 그거를 한 1mm씩 벌려 가지고 1mm씩 벌려 가지고 틈새를 만들어서 맞추는 거예요 이거 잘라서 맞추는게 아니고 틈새를 약간씩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춘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방부목 이것은 여기다가 못을 바로 박아버리면 쫙쫙 막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로 비트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피스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이쪽에 이었고 저쪽에 이었고 이쪽에 이었고 저쪽에 이었고 이런 식으로 지그작으로 이었다. 그걸 좀 눈여겨 보시고요. 눈여겨 보시고 어차피 여기다가 지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밑에 고여놓은 거, 고여놓은 거 내밀기를 놓고 우리가 수평을 볼 거거든요. 보여놓은거 그걸 한번 자랑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지금 까지 말이야 내꺼 이거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을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대로 써도 돼요 뭐 다시 잘라서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어가지고 한번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시고 어, 어제 어 제가 말했던 거 백채가 안에 백채가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가지고 백체가 들어오면은 백체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백체를 고정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놓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간격을 알아야 되겠죠 이건 들어놓고 하판 덮어놓고 무슨 여기다 박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를 좀 패시 좀 해놓고 간격도 좀 패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웃음> 하판 덮을 때 신경 써가지고 하판에다 패시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웃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객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고정을 음. 그 시킬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2천짜리 방이 한 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아시겠죠? 네, 이거요. 잘 음. 보시고, 이걸 보시고, 이대로 우리가 짜야 돼, 다시. 이대로. 그래서, 음. 이걸 전부, 이렇게, 철거해가지고, 불 떼고 다시 잘라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떼가지고 다시 재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어떻게 만드는가 알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알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는요, 급하게 서두면안 돼요. 힘만 들고, 사고만 나요. 근데, 하게일 잘하는 사람은, 천천히 하면서 속도가 빨라요. 왜 그러냐면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한계한게 체리에 나가기 때문에 다시 안 하게 <놀람> 일 못한 사람 빨빨했다가 다시 또 다시 또또 하고 또또 거니까 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한계한게 한계 하면서 치우면서 차천차천 하면 오히려 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서 철거해가지고 일이 다 놓고 여기서 철이다 놓고 다시 또저렇게사람한일만 많은 거예요. 일. 이것도 요령이에요 철거하는 거요들들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래서 고정, 거정, 바닥 고정되는 것들은 잘 보시고, 야외에는야외에테는밖테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여기 실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고정을, 이렇게 나무를 제가 고정을 해요. 얘가 튀어나오지 않게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음, 저쪽이랑 마찬가지, 저쪽에 네 군데다 해놓고 안에 고정을 하고 얘들을 떼버려요. 그렇게 해야 돼. 요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백채 만들어가지고 백채 씌우면 여기딱 씌우면은 백채 수직이 잘 맞는 거예요. 나무는 안 맞아 들어가요. 나무망치로 아무리뜯어쳐 봐야 그때 는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우리가 먹을 놓거든요딱후서가 나서 먹을 딱 넣으면 먹는 놈대로 그대로 이걸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간에 간에 간에가 뭐집각집각이확하게맞는가 그 직각,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고정을 하고 음, 하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체 만들어 가지고 백체 올리고 음, 아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대로 놓고 여기다 벽체 만들어서 시씹시다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다 뜯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버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그 점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기초 이거에 대해서는 이그 마음 키우고, 기초 위에다가 폭탄 깔고 벽체부터 만들어가려고 하고, 시간을 좀 맡겨가지고, 실제 인테리어에서좀 우리가 시간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초하는 걸 조금 음, 시간을 걸리는 거1달짜리 그러면 이걸 싹 긁어내고 우리는 전부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큼 한 이틀부터 잡아먹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회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회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서 어, 어. 기초 싹긁어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깔겠다 하면 다시 하고 그런 기술도 있어요. 요 기초 놔두고 봤으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우리하고 시간을 할 때로 벌어서 다른 데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운운을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조금씩 운운이 되면은, 그게 되는 일단은 뭐 오늘 시간 다 됐죠? 청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운운 되는 대로 그대로 해도 되고. 이론이 많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이건 금방 걷어버려요 그래서 기초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께 응용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청소만 좀 하고 오늘 비 끝낼게요.